했습니다. 뭐 이런 거 아주 좋아하죠? 하지만 죄송한데 이번 시간엔 전원주택에 부정할 수 없는 장점 다섯 가지를 모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? 첫 번째 장점 바로 행복한 자가격리. 보세요. 각 가정들이 완전히 따로 분리독립되어 있습니다. 굳이 누가 잔소리 안 해도 완벽한 자가격리 말 그대로죠. 코로나처럼 사람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모든 전염병이 정말 완벽하게 차단되죠. 그럼에도 도시처럼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짱박혀서 격리된다거나 하지 않고 자기 할일다 하면서 아니 오히려 힐링하면서 사람들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. 그야말로 행복한 자가격리 제가 지었습니다. 집단 전염병이요? 여기선 그런 거 없습니다. 아 물론 저희도 마스크 쓰긴 습니다 요즘엔 그게 사회적 예절이니까요. 참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끔찍한 일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곤 하죠. 전원주택의 두 번째 장점 바로 층간소음과 담배 연기로부터의 해방입니다. 자여기선 이게 됩니다. 아 누가 뭐랍니까? 어차피 우리 집인데요 암만 식구들 많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아 물론 실내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죠 또 담배 연기 하... 정말 심각하죠 근데 여기선 정말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롭다는 말은 거꾸로 말해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마음껏 피울 수 있다는 뜻이죠 연기가 싫은 분, 좋은 분둘 모두에게 정말 완벽한 자유를 주는 곳 바로 단독주택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좀 졸리시지 않나요? 네. <웃음> 전원주택의 세 번째 장점, 바로 숙면의 축복입니다. 여러분, 평소에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시나요? 여기서는요, 10분만 누워있으면 바로 꿀잠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. 어, 저도 이래봬도 서울에 살았는데요. 서울은 기본적으로 밤에도 소음이나 불빛, 조명들 때문에 공해가 늘 깔려 있죠 하지만 여기선 안 그래요 차 소리 조금 나는 것 빼고는 거의 조용하죠 보세요 밤에 불꺼 놓으면 이렇게 조용합니다 혹시 무섭진 않냐고요? 네 저도 처음엔 살짝 네. <웃음> 그랬는데 좀 적응되고 난 뒤에는 정말 여기만큼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가족은 집돌이 집순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캠핑이요 먹는 건가요? <웃음> 전원주택의 네 번째 장점 바로 마당이 놀이동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싸고 빠르고 안전하며 자연 그대로인 놀이터 바로 우리 집 앞마당이죠 따로 뭐 어디 가서 굳이 돈 내고 텐트 안 쳐도 돼요 그냥 마당에서 대충 뚝딱거리면 여기가 캠핑장이자 수영장 눈썰매장이 되죠 아, 화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며칠 뒤에 또 캠핑 여기다 뚝딱거리고 칠 거니까요 사실 저희 부부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전원주택의 다섯 번째 장점 바로 환상적인 재택근무 소개합니다 여기가 제 놀이터입니다 제 개인 작업실이죠 놀이터란 이름은 며칠 전에 붙여주었습니다 일하는 곳이 아닌 놀다 오는 곳이란 뜻인데요 저는 여기서 출장 없는 날은 하루 종일도 놀다 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남은 절반은 아내의 작업실 아, 어떻게 딱 절반 맞나요? <웃음>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요 여기서 방문 손님들 메이크업을 해드리죠 아 잠깐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, 이게 뭔지 아시죠? 네 바로 인터넷선입니다 이 인터넷선 덕분에 저희가 여기에 집을 지을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놀고 먹으면서 일하고 살수 있는 것이죠. 여기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요. 그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전원주택에 부정할 수 없는 장점 다섯 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. 주거 독립 만세!